진짜 이런 컨셉으로 매장 차리면 대박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딱 미친 미친 미친해서 미친 놈이 이렇게 해서 제가 로고를 완성했습니다. 불마왕 미친 파스타 메뉴 해서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제가 지난번 청주에서 사온 미친 만두를 먹어봤었는데 정말 미치게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친 매운맛을 활용한 파스타집을 집에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불마왕 미친파스타 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불마왕 불바다 알리올리오가 있고 우산교 미친크림 파스타 그리고 당목살 불지옥스프 이렇게 총세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용할 재료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친크림파스타에 들어갈 우삼겹 그리고 당목살 스프에 들어갈 당목살 극강의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 그리고 요 캡사이신 요 캡사이신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 유명한 크러쉬드 레드페퍼라고 있는데 매운맛은 필수니까 한 번에 으 고추씨 다큐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복처럼 아우. 이연복 갓추갓주는 가추? 백종원인데? 좀 있어 보이게 슬라이스 슬라이스로 이렇게 파스타 면을 삶을 물을 먼저 받겠습니다 면수, 소금 소금을 살짝 넣어주고 알리올리오 불마왕 불지옥 알리올리오를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불마왕 불지옥 알리올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요 고추기름을 써서 일반 알리올리오가 아닌 요 빨갛게 지금 빨간 기름으로 파스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워져라 매워져라 약간 불마왕 미친 파스타의 컨셉은 사장이 약간 마왕인 거지. 매워져라 매워져라. 지금 벌써 이 고추와 이 알싸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바로 매운 고추 추가. 이제 면이 뽀글뽀글 끓어가지고 한 8분 정도 삶았고요. 면을 건져줍니다. 알리올리오 만들면을 넣어줄 겁니다. 그 사실 영업장에서의 맛 포인트는 요거. 한반 스푼. 치킨스톡 반 스푼, 스푼 넣어준다 치킨스톡. 영업장에 다 넣어올래. 요거. 프러쉬드 레드페퍼 넣어주고, 요 캡사이신 조금만 넣어줄게요. <웃음> 불마왕, 불지옥, 알리올리오 완성! 자, 끝났습니다 요거는 아 고추 넣어주고 고추 고추도 넣어주고 메인, 자, 우유! 우유를 넣어줍니다 우유 그리고 우리 불마왕 미친 파스타의 또 영업비밀 보통은 생크림을 많이 쓰는데 요거 베이스 요 베이스 소스를 넣으면 엄청 기가 막힙니다 자 베이스 소스 아까 똑같이 페퍼 페퍼 넣어주고 캡사이신 쭈욱 매워져라 우삼겹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목살을 같이 볶아줄겁니다 닭목살, 오늘 아침에 다들 이렇게 비틀어서 잡아왔어, 내가. 닭목닭목가지 <웃음> <웃음> 크림스프를 만들거라서 우유 넣어주고, 똑같습니다. 베이스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파스타는 이제 면 넣어줄게요. 여기에도 빠질 수 없는 캡사이신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불망 미친 파스타에 우삼겹 미친 크림 파스타도 완성됐습니다. 이제 요 당모가지 스프, 아 당목살 스프만 끓여주면 끝입니다. 와, 당목살 불크림 스프. 불지오 불마왕 알리올리오를 담아보겠습니다. 파스타 처럼 이렇게 돌돌 주태가 좋은데 안 된다죠. 그리고 우삼겹 미친 크림 파스타. 자, 어차피 쏟을 건데 왜 감았지? 마지막 당무 가지 스프. 오오. 불마왕 미친 파스타. 매장 오픈을 했습니다 불마왕 불지옥 알리올리오 딱 봐도 시빨게 보이죠? 그리고 우삼겹 미친 크림 파스타 이것도 빨개 마지막 제가 아침에 모가지 딴 <웃음> 이 당목살 불크림 스프 요거를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불마왕 미친 파스타의 세 가지 메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리올리오 고추기름과 이 캡사이신이 들어간 알리올리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캡사이즈, 캡사이신을 적당히 넣으면 진짜 하나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볼 때. 아니 보통 파스타 집에. 매운거 파는데 많이 없거든? 보통 땡초크림 파스타나 해봐야 땡초크림 밖에는 못봤는데 아예 시그니처 메뉴로 이 미친 요 매운 컨셉으로 파스타를 팔아도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무삼겹 미친크림 파스타 이거는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같아 우삼겹 미친 크림 파스타. 와, 이게 진짜 매운데 맛있게 매워. 음. 여기에 이제 우삼겹이나 아니면 새우, 베이컨 뭐 이런 거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매워 매워. 그 다음에 이 당목살 불크림스프라고 한번 크림스프 당목살 한번 먹어볼게요 음 크림 맛이라서 당목살 되게 꼬들꼬들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컨셉 메뉴로 넣었으면 좋겠죠 나는 그당무가지 비치는 걸넣게 이렇게 한번 제가 어불망 미친파스타 라는 가게명 그리고 로고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파스타집을 창업을 하실 때 이렇게 미친 뭐불 매운 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어, 이렇게 메뉴들을 한번 개발을 해서 매장을 오픈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불망 미친파스타 창업하기 성공 진짜 이런 컨셉으로 매장 차리면 대박나지 않을까? 다 미친으로만 하면 은 사람들이 안 오겠지 그니까 러 시그니처 메뉴들로 뭐 아니면 이렇게 딱 미친 미친 미친해서 미친놈이 그럼 저도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안녕